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이미지와 그리고 도형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 자 위쪽에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동그란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또는 아이콘들을 둬서 내용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현재 내용을 입력하진 않았지만 자기소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소개 PPT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만들어보면서 다양하게 응용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자 현재 새 슬라이드를 켰는데요 이새 슬라이드를 켠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고 동그랗게 넣어볼겁니다 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그냥 이미지를 삽입해서 넣는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일단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그림 도구서식 자르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 이렇게 잘라서 동그란 이미지를 집어넣고 만들 수 있는데요 삽입 그림 자 이미지를 넣고요.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 그리고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원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네요 문제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넣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즉좀더 빠르게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둬요 이게 뭐냐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보기를 가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유인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로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두개 누르지 마시고 무조건 슬라이드 마스터만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 이제 각 슬라이드의 틀이 나오는데요 이 틀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하나 삽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 다 삭제 그리고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슬라이드 마스터 아래쪽에 보면 개체 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개체 틀 삽입을 눌러주시고 그림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한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이게 하나의 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개체 틀 삽입 그림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그려서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근데 이거 사각형인데 모양을 동그라미로 바꿔야 되겠죠 상단에 그리기 도구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을 눌러서 구형 모양을 원형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만든 구형 머리글 요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진을 집어 넣으면 훨씬 더 빠르게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현재 여기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중앙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까지 총세 개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까지 넣어 볼게요 개체 틀 삽입 텍스트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글은 일단 다 삭제 글의 모양도 미리 하나 바꿔 줄게요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오른쪽, 이것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사해 두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 마스터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것을 마스터 보기, 닫기 이후에 다시 한번 홈에 새 슬라이드를 가시면 여기에 구형 머리글 방금 전에 만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우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아주 빠르게 나만의 틀을 만들고 나만의 이미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미리미리 만들어 둔게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파일은 더보기란의 링크 또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